가루피스 위에 있데 가루피스가 뭐지? 오케이, 근데 가루피스가 뭐야? 아, 부위를 뒤집어서요? 이렇게? 이렇게? <웃음> 반대로 뒤집어? 이렇게요? 반대로? 너무 어렵다. 부위를 왜 반대로 뒤집어?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손가락을 반대로 하라고? 손가락이 아래로 향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A A 핑크할 때 A. 이거 맞아요 팔을 뻗고 V 손바닥 부분이 하늘을 보게 팔을 뻗고 V 손바닥 부분이 하늘 이게 무슨 말이야 팔을 뻗고 V 손바닥 그러니까 팔을 뻗고 V 손바닥 부분이 하늘을 보게 아 이렇게 이거예요? 와 분이 진짜 힘들게 한다. 너무 힘들게 한다. 아 음. 그냥 분이 이렇게 할래. 와 이거 맞아요? 이 이거 이거 이거. 그럼 난 이렇게 할래. 난 이, 내가 이행 만들래. 그럼 나는. 그럼 난 이렇게 할래. 나나 이렇게 할래. 나 이거 유행 만들어줘, 그러면. 뿌이. 근데 이 유행은 진짜 어떻게 누가 만든 걸까? 나 너무 궁금해. 아, 트렌드. 어, 신기하네. 나 진짜 좀지쳐지나 봐. 이야, 이게 또 MZ세대 유행 포즈야? 요즘에 스티커 사진 지금 다요렇게 찍는 거야? 이야, 요즘 아이돌들이 많이 해? 나 그걸 요즘 아이돌 아니야? 요즘 아이들 요거 아니에요? <웃음> 요즘 아이들 요거 아니에요? <웃음> 아 요거 아니야? 아 지났어요?